안녕하세요 파워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어, 알트 아이터네이티브 펜스 잉크 스케치 파운 i 펜 e 파인 블랙 뭐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네, 이 상품은 제가 예전에 팟도사 시간 처음 팟도사 할때 그때 올렸던 영, 팟, 팟도사 만년필을 처음 살때 했던 영상에 찍은 그 만년필인데요 어, 엄청 오래됐죠 거진 한 6개월 만에 영, 리뷰를 올리는 건데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<웃음> 몸체부터 볼게요 몸체에는 여기에 똑같이 스케치 앤 알트라고 적혀있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 스케치 앤 알트라고 적혀있고 솔직히 말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필기체라서 영문 필기체라서 제가 잘못 읽어서 그한테충때려박았서 읽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스케치 스케치하고 여기 스케치라고 적혀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. 스케치라고 적혀져 있어요. 그리고 끝 부분에는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이고요. 몸체를 보시면 이제만다 플라스틱이에요. 겨우 이게 아마 제가 살때 15.5달러인가에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솔직히 말해서 옆에 지금 켜놓고 하고 있어서 15.5달러가 확실해요. 제가 <웃음> 다음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일단. 얼마나 무기가 남았는지 무게를 한번 재 보도록 할게요 무기는 19g으로 꽤나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역시 역시 역시 플라스틱 답게 꽤나, 가벼운, 지감, 꽤나 가벼운, 가벼운 무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체 자체는 꽤나 매트한, 매트한 어, 매트한 재질로 되어있어서 미끄럼 방지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 클립 부분인데요 클립이 상당히 잘 휘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미 휘어져 있어요 이미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거 처음에 올 때부터 그랬던 건지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게 잘 휘어진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거 상당히 약해요 상당히 약해서 언제 부러질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년필을 항상 아끼는 편이라서 이런 장난을 잘안 치는 편이긴 한데 혹시나 이 만년필이 사시고 그냥 좀 장난을 치신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이런 장난 있잖아 여기다 손톱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래 못갈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그 다음에 여기 그립 부분 그립 부분도 똑같은 맵, 똑같이 매트한 재질로 그냥 마음 놓고 미끄럼 방지에 딱 적합하게 딱 적합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닙 부분인데요 닙 부분은 역시 양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양각이 이래저래 잘 되어 있고요 이리듬 포인트, 포인트 F립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리듬이 들어간 건지 들어간 건지 솔직히 의문이 되는 게 이게 중국제인데다가 어 15달러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리듬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스테인레스틸로 저는 그냥 스테인레스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이건 거의 이름도 없는 노 네임 상품이라서 어일등을 썼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<웃음> 자 그럼 필기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필기감은 꽤나 사각사각거리는다고 거린, 사각사각 사각거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필압에 따라서 필압에 따라? 역시 잘 써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지금 제가 잉크는 예전에 파도사에서 했던 요 글레어 잉크를 넣고 있어요 이 글레어 잉크를, 넣고 있는, 글레어, 이 잉크를 넣었는데 어, 이 글레어 잉크가 꽤나 묽은 편에 속함에도 안 번지고 잘 써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트펜이다 보니까 이게 아트펜이라서 여러 가지 아트를 할수 있게 설계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, 잉크, 잉크 흐름도 꽤나 좋고 그 다음에 굵기 <웃음> 조절을 꽤나 자유롭게 할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만년필 치고는 어그 경도 자체가 상당히 어 중간쯤에 속한다고 보셨어요. 약간의 경석도 아닌 연성도 아닌 조, 약간 중간 어느 사이에 애매모하게 하게 있다는 느낌. 그러니까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단단한 만년필 중에서 그러니까 되게 뭐 초기 단단한 만년필 중에서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라미 알스타가 있어요 라미 알스타랑 그 다음에 제일 경도가 연한 것 중에서는 역시 그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아그 어 누들러 만년필 인데 네. 누들러 만년필이 있는데요 누들러 만년필 그리고 누들러 만년필과 그리고 라미 알스타 만년필 중간 중간 어느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년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또 아트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만년필 솔직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, 이 만년필 자체는 한국에서 구할 수 있을 수가 없으세요 저는 이걸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직구로 15.5달러 플러스 5달러 추가 어, 배송료값까지 포함해서 2만원에 샀습니다 약 2만4천원 정도에 샀던 걸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입문용으로 추천을 하지만 어.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지 않는 만년필입니다 뭐 저같이 이제 모으시는 분들이야 조금 이런걸 어 약간 희귀템이다 싶어서 좀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사실 좋진 않아요 <웃음> 그냥 실사용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실사용으로는 약간 실사용으로는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조금만 힘을 주어도 쑥 나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해서 실상은 적합하지 않고요 대신 장점이 있다면, 이제 역시 메탄 지질로, 어 역시 아트형은 적합하다. 그리고 15.52달러라는 가격에 비해서는 일단 컨버터도 주고, 꽤나 많은 걸 주기도 해요. 컨버터랑 가죽 파우치를 줘요. 저는 가죽 파우치는 버렸는데, 어 나름 좋은 만년필이 생각됩니다. 네, 그럼 여기서, 어, 알트, 알트, 알터, 알터레이티브 펜앤 잉크 스케치 파운데이 벤 세트 파 세트 리뷰를 위해서 종료하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